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의식이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여기가 병원이라 다행인 줄 아세요. 예? 예 네, 선생님? 여기 의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그 의식이 아니잖아. 자 이번 주에 친구 병문안을 좀 가야 되거든요? 네네 병문안.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가달라고? 아니요 연습이요. 누가 병문안을 연습을 해요. 아좀 도와줘요. 머 입고 갈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그냥 무난하게 입으면 되죠. 설마 병문안이라서 무난하게 거라는 건 아니죠. 친구야 뭐라는 거. 알았어요. 옷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 거고. 예? 네? 아무튼 연습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뭐 하면 되는데요? 자 병실에 들어갈 테니까 누워 계신요아 그냥 네, 누워 있어요? 예 누워 계세요. 그냥 주무세요. 이게 내가 필요해? 아자면서 아무 말도 안할 알았... 거야. <웃음> 내가 좀그 탈마... 자고 있네요 아휴. 야 너는 뭘? 이런 걸로 얘그가왜 먹어. 바나나. 바나나가 뭐? 먹지마. 내가 좀 살만하냐. 아씨 뭐해. 아, 바나나 먹고 껌치 바닥에 버린 새끼 누구야. 너 자라. 아... 아니 근데 뭐 이게 연습이 아... 돼요? 뭐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대사가 치고 싶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그렇게... 그럼 깨어있는 걸로 해요. 내가 좀 살만하냐? 아, 뭐야. 뭐동물감까지 아, 와. 아... 야, 그래 친구가 예방했다는데. 오해. 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먹지마. 너 살만하냐? 아, 뭐야 아뭘병안까지와 친구랑 이거 하여튼 오긴 해야지 그래 고맙다 왜빠르 어? 그냥 어, 아니 아니 어어 어. 간다? 이러고 간다고요? 그럼요 바라나못 먹는 아니 바라나 먹으러 그게 아니잖아요 병문 안에 왔으면 뭐 선물도 좀 주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에이, 이럴 거 같아서 자고 있으라 그런 건데 뭐라는 거야 뭐라 사와요 알았어요 그럼 뭐 사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일반적으로는 과일이나 뭐라 그러죠 주스 박스 그런 걸 사가죠? 야 여기 아 이런 것도 왜 사왔어? 사오라면서요? 아니 제가 방금 사오라고 만든 거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선물을 사오라 그래서 사왔는데 왜 사온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 연습할 때 저는 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저랑 지금 말하고 있는 저랑 에? 그 연습할 때 저랑 다른 사람이라고 요 다중 인격? 해리성 인격장애? 아뭐 그런 거라허요 아무튼 그, 이번에 있는 사람이 사와달라고 한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아또뭐 이런 아, 걸 사왔어. 제임스가 사오라 했어. 아, 제임스는 또 누군데? 하, 당신의 첫 번째 인격이지, 제임스. 이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인격, 톰. 예? 아, 지금 이 사실을 인지 못하는 당신은 세번째인가보군요 덕구 시. 아,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연습 좀 합시다. 자 여기. 아또뭐 이런 걸 사왔어 그냥 받아. 아시까왔다 그래. 심심할 때 그걸로 노래라도 듣고 그래. 아 그건 축구 박스! 아그 있잖아요. 그 주스 작은 병에 담긴 거 8개인가 들어있는 그거. 알아요. 그거예요. 아 그럼 노래 들으라는 건 뭐예요? 다 먹고 나서 병에다 물 채워가지고 연주하라고요. 아그물 채우고 병 입고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그거요? 네 맞아요. 물량 다르면 게하음 다른 거 알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 다르게 담아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가지고 연주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덟 개딱 맞네. 아, 그러네. 딱 맞, 아, 그게 아니라. 주스박스를 사왔으면 그냥 먹고 빨리 나아라 하면 되잖아요. 애국 빨리 알아. 그래. 부가빠. 그래서. 아들이. 그거 나아라. 희어엽지 아, 발음이 똑같긴 한데. 뭐그 친구 임신해서 입원한 거예요? 아니요. 남인데요 아, 그럼 병을 담으라고 해야 병에는 물을 담아야 된다니까 아, 그건 아까 그도레미파솔라시도 어, 그음이 아니잖아요 도가 아니라 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이 영상으로 그음을 처음 듣는 애들이 에? 잘못 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그걸 왜 여기서 배워요?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의식이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여기가 병원이라 다행인 줄 아세요 예? 예 네, 선생님? 여기 의식이 너무 부족해 아, 그 의식이 아니잖아. 아무튼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가나다라 마바사 같은 거라고요. 아니 뭐 그렇겠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 가나다라 마바사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천천히 하나씩 가. 가. 나. 나. 다. 다. 라. 라. 마. 마. 마. 바. 바. 바. 나. 나. 나. 바나나. <웃음> 지금 뭐하는 건데? 병문안 안 가요? 그냥 자고 있을 어. 때 갔다 올게요. 그러면 선물도 안 사야 되고 바나나도 먹을 수 있고 뭐. 아 뭐야 마 맘대로 해. 어땠어요? 승모아? 네? 안 자고 있어서 곤란했죠? 아니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 바나나가 없더라고요 그럼 왜 바나나이씨 바나...